아 근데 진짜 제가 계속 생각 중인게 제 방송을 차라리 편집자분들을 좀 어느정도 구인을 해놓으면 은 편집적인 부분도 없고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편집자가 제 방송에 있다라면 은 유튜브 편집을 할게 많아요 진짜 컷 편집할게 지금 제게 한 70개에서 60개 정도 넘겼는데 오늘로 유튜브 가게 한 3, 4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가 점점점 엄청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진짜 편집자 컷편집이랑 자막만 넣어줘도 되니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금도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넣어도 되고 편집자 한분 구하면은 그분 할 일이 진짜 터지겠지만은 근데 그만큼 또 제가 방송에 집중할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네요 저번에도 저그 방송 안하고 있을 때 방송을 안하고 있을 때 이제 좀 편집자 KBS에서 7년간 일하셨는데 이제 그 혹시 편집자 구인하시나요? 라고 쪽지고 온적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쪽지를 봤는데 깜빡했단 말이죠 어. 그래갖고 그때 한 2월 작년 2월 30일인가? 이때쯤에 왔었었는데. 자, 그거를 계속, 아, 맞다. 답변 보내야지, 보내야지 하다가 깜빡깜빡 안 보냈어. 그러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어, 놓쳤는데, 월급을 못 줘. 구하면 그 좋은데, 월급을 못 줘서, 저가, 안 되죠. 그리고, 조회수 만큼, 또 이게 힘들어. 차라리 제 나이 대인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 나이 때고,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상관없는데, 페이가 없어서, 어 그게 문제다. 진짜 월급도 많이 준다 한들, 저가 이게 나와야지 되는데, 나오지도 않.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 영상학과라 했잖아요. 제 후배를 꼬셔가지고, 열정페이로다가 일단 좀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살짝, 나중에 대해서 이제 좀밥좀 좀 사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 잘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좀 편집자로 꼬드김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지금 후배들을 좀 연락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연락은 돌리고 있는데 어 구미는 당기는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지 음. 영상 재미없으면 그 후배 조져도 됩니까? 재미없으면 이거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지금도 이미 재미없지 않나 제 편집 자체가, 제 편집 자체가 이게 좀 재미없지 않나? 제 영상 한번 볼까요? 편집, 이 그냥 진짜 컷 편집이라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영상만 보더라도. 오. 그치. 이 영상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김민재 컷 편집이거든요? 오케이. 김민주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웃음> 아니 누구야? 김민주가 누군데 계속 그러는 거야. 아, 제이브금은 저가 피파 비지로서 계속 켜놓고 있기 이 때문에. 사람이에요? 아이즈원이라는 엄마에속 사람이네. 사진 한번 봅시다. 우컨님 시양이 조율이에요, 아니면 김민주예요? 오런데좀 어, 이쁘시긴 한데.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대. 컷 편집을 진행 하는데, 지금. TV는 물 16강은 넘길 진짜. 하... 근데 저것도 한 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까. 어. 이것보다 나쁘면은 그거는 편집차가 아니지, 솔직히. 저가컷 편집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자막 조금? 진짜 구독? 이런 거 아닌지. 그 아, 아이즈원이에요 아이즈원 큰일날 소리 하시네 워커님 조율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음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 어 근데 이것보다 만이에더 재미없고 이것보다도 진짜 설령 편집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걔는 편집자로서는 인생이 끝이에요 지금 저도 편집자들 중에서 진짜 아래 진짜 저 밑에 땅굴인데 저것보다 더 편집 못한다라는 거는 진짜 재미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거를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두 가지 리야 편집으로서의 진짜 처음이거나 아니면은 피파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진짜 이거 두, 개, 두 개밖에 두개 없어요 진짜 편집할 점을 못 찾는다라는 건어 그렇기 때문에 아 물론 또 제가 이것도 제 자랑을 좀 한다면은 저가이레벨도제 이런 실력으로도 인기영상 1.7만회, 1만회, 9천회, 7천100회, 4천8백회, 4천회 이런식으로 나왔다라는 것도 그만큼 제 방송을 받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진짜 어. 그렇기 때문에 보, 보세요 진짜 거의 대부분 다 3천회 육도까지좀 나왔고 생각보다 이것도 너무 잘 떴어가지고 헬스에 관한 것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 진짜 좀 편집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지? 또 썸네일 요거 좀 구식이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생각했는데 제가 제일 썸네일에 좀 집중을 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 지금 저 유튜브 수익이 전혀 없어요 음. 그게 문제야 오늘도 제가 좀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176회고 음. 자 유튜브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동기를 냈어요. 어. 전혀 없어.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좀 조회수들 나오는데 전혀 없어요. 음. 수익창출 그 여기 있거든요. 수익창출이 되려면 어 뭐야 좀 바뀌었네? 오 파트너 대기 피드 검고 그치 이렇게 봤는데 음 신청 요건 충족이 있어요 이게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청 시간 이걸 늘리던지 공개 쇼츠 이게 천만이 되던지 그런 식으로 돼 있네 와우 야 근데 왜더 늘어났냐? 그럼 <웃음> 안다 요건이 충족되면은 음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가야돼요. 그래서 저가 일단 천명이 돼야되고 같이 송출하는 거는 그거는 좀 힘들어. 저가 베스트 비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랑 같이 송출하게 되면은 저가 베스트 bj나 파트너 bj십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tv랑 어 그래서 저가 지금 못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진짜 난 지금 다른건 몰라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수익창출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오면 진짜 어느정도 저가 컨텐츠라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할수 있는데 음. 그게 아쉬워 아, 근데 이건 좀 처음 봤다. 천만. 쇼츠 조회수 이게 천만이. 새로 나왔나 본데? 나 저런 걸본 적이 없는데? 그렇네요. 여튼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이 진짜 좀 많이 나왔, 진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좀 빡세네요. 어. 제가 유튜브도 하고, 아프리카 TV도 하고, 이거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빡세 오늘도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한 5개에서 4개 정도 편집을 했는데 아.. 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제가 진짜 지금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24시간으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24시간 중에서 거의 15시간은 제가 여기 앉아있어요 이 자리에 침대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있다 치고 그 다음에 헬스장 가가지고 일상, 한두 시간 정도 한다고 치고, 이렇게 봐도, 제가이 자리에 열다섯 시간을 앉아있어. 열다섯 음. 시간에서 적어도 열세 시간을 앉아있어요. 저가 이 의자에. 그래서 의자가 지금 좀중요긴 한데, 어, 맞아요. 진짜, 게임비로서 이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좀 힘들어요. 사실. 음. 그래도 저, 저라서 저 솔직히 좀 이렇게 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지 만약에 처음 bj이고 그 다음에 bj 활동을 진짜 좀 얼마 안 하신 분들이라면 와 이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음, 저도 이거 진짜 좀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제 친구도 유튜버라 했잖아요 그 친구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진짜 좀 니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저는 좀 bj로서 그래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거지 그러니까 저쪽에 진짜 월클 bj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져 여기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또 방송 계속 하시다가 그분들도 진짜 유튜브 작업을 계속 이렇게 혼자서 하시다가 또 이제 편집자를 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그런 거 보면 좀 대단해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기다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월급이란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음. 그렇다 보니까 좀, 크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로 성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걸로 쭉 한번 밀어보려는 거고, 이걸로 성공을 못하면은, 저는 인생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했으면 좋겠어. 쭉 해가지고, 진짜 방송을, 오랫동안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저가 하고싶은 일이고 이것도 저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 재능은 노력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은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저같은 경우는 재능은 뭐 솔직히 저가 있다면 있는거고 만약 시청자분들이 봤을때 없다라고 하면 없는건데 노력. 지금 현재 제가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즐겨요. 심지어. 어. 재능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이 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신이지 그냥. <웃음> 진짜로 신의 직장이지.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면서 활발하고 심지어 또 시청자분들이랑도 소통이나 이런 것들로좀 저는 솔직하게 좀 나쁘지 않다라 고 생각하고 있어. 잘한다 라고까지는 못하겠고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말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제가 썩 그렇게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편집 실력이 있어서 는 물론 좀 많이 내려가고 뭐 텐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크게 많이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따라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텐션이야 나중에도 그렇고 지금부터라 좀 올리려고 노력한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편집실력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좀 이게 올리기가 빡세더라고요. 저거 솔직히 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편집실력은 좀 힘들어 이게 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고 그래서 좀 편집자분이 이렇게 오시면 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러면은 진짜 좀 되게 떡상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또 그것도 쉽지 않지. 내가 또 돈을 들여야 되고 하니까. 수익 창출도 전혀 안 나는 돈을 벌 구석이 진짜 아프리카 TV 아니면은 아프리카 TV도 근데 한 달에 진짜 10만 원도 채못 벌어요. 음. 그렇게 되면 알바라도 해야 되는데 알바는 거의 대부분이 평일 평일은 거의 없고 주말에 있고 음. 그런데 주말이 또 시청자분들도 쉬는 날이고 하다 보니까 또 시청자층들도 모으기 되게 쉬워. 그렇 되면 주말에도 방송을 해야돼요 저는 평일날에도 방송을 쭉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청자층도 쌓고 해야돼 어. 근데 또 이게 피파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파트타임으로 평일날 구한다고 한들 제가 오늘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했어요 저녁마다 하고 새벽 5시까지 거의 한 새벽 2, 3시쯤에 제가 방송을 하지만은 2시간 동안은 또 뭐하느냐 잠을 바로 안자요 어. 오늘 방송했던 것들 또 바로 이걸 설치를 해야 되고 다운로드를 내일 편집하려면 은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편집할 그것들도 찾아야 돼요 오늘 또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뭘 하느냐 약간 이제 방송 컨텐츠들 같은 것들로 좀더 생각을 하지 제가 또 계속해서 이거 피파를 하지만은 그래도 컨텐츠들아니지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좀 하다가 자는데 요즘 좀 그리고 불면증도 살짝 있어요. 어, 불면증 느낌도 있어. 어제는 좀 일찍 자려고 저가 4시쯤에 누웠긴 했는데 어, 잠이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한 5시인가 6시 때쯤에 자는데 음, 불면증도 있고 해서 좀 그건 아쉽고 그래서 만약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진짜 옛날처럼 막 5시간 6시간만 자고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후 그래도 1시 에 일어났는데 어, 좀 일찍 일어난 편이야. 그래서 오후 1시 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하니까 한 2시, 3시 그 다음에 편집 유튜브 편집 오늘도 한 5개 정도 한다 치면 한 3시간, 4시간 그러고 난 다음에 한 7시쯤 돼가지고 오늘 헬스장을 갔어 야 했는데 헬스를못 했어요 <웃음> 그래서 헬스 못 하고 그냥 아뭐 할까 하다가 오늘 한 8시쯤 돼가지고 바로 또롤 방송을 켰죠 어롤좀 켜서 방송하고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롤 하다가 피파를 켜달라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시고 하셔가지고 어, 또 이제 피파 키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유튜브각을 뽑고 음. 토크도 좀 이렇게 하고 이게 제 일상이에요. 계속 반복 음. 무한반복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말은 또 뭐가 다르냐 금요일 좀 오랫동안 해요 어, 주말에 금요일날에는 이제 유튜브 그 전날에 목요일이나 수요일날에 쭉 한꺼번에 진짜 1시부터 그냥 밥 먹으면서 해요 그때는 편집을 밥 먹으면서 쭉 하다 보면 한 일곱 시 이때쯤에 편집이 끝나 한 다섯 개 여섯 개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늦었다 이래 가지고 진짜 빠르게 그 헬스장을 가요 어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이다 어 내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쫙 올려 어 우르르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피부과가 되거든요. 제가 좀 이쪽이 피부가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서 피부과가 주사를 맞는데 음,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또 편집 그날은 헬스를 하지 말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헬스를 못해요 생각해보니까 모레 오늘 수요일이, 오늘이 수요일, 오늘 수요일인가? 아 목요일이구나 어 오늘이 목요일인데 지금 요즘 날짜 감각도 없어졌어요 어. 알았으면 오늘 갔어야 했는데 오늘 못 갔죠? 그러고 나난 내일도 제가 못 가요 그렇다보니까 집으로 바로 와가지고 편집을 오늘 금 다해야 돼. 편집을 또 금, 토, 일까지. 원날 금요일날에 방송이 제 제대로 빡세게 또 늦게까지 한 새벽 다시 6시 때까지만 방송한다치만 10시간, 9시간 막 이런 식으로 방송하잖아요.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자말자또 바로 방송을 해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방송 또 그럼 점심때부터 이렇게 방송 쭉 하다보면 또 새벽 때까지 또 하고 또 잠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방송하고 그 다음 또 월요일까지 제가 유튜브 를 했기 때문에 또 방송 음. 그렇게 하면 아마 시청자층이 그래도 한 스물분에서 서른분 정도까지는 절차서눌러주시더라고요 주말 버프가 있어서 그래서 또이 피파마 하루종일 주장창 계속하고 있으면은 또 이제 어, 윈드형님 만약에 들어오시면은 아저 어, 힘들어요 이러면서 아 피파마 하기 너무 질린다 뭐 어, 다른 게임 하고 싶다 막상 롤 킨다 롤이나 또그 뭐야 매운디 키잖아요 시청자분들 전혀 안와요 어. 그게 현실이야. 시청자분들 전혀 안 와요. 그리고 심지어 제 지금은 게시판이나지 이런 것도 올리잖아요. 공지도. 공지도 보시는 분들만 보지. 잘안 봐요. 사람들도. 그냥 한번 팀평 한번 하고 시청 한번 하면 은 어? 나이 사람한테 이제 볼일 없다. 하고 그냥 나가시는 거죠. 나갔다가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좀 태반이야. 지금 제질차타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 520분이 있는데 저 중에 한4 0 0 50분 정도는 거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라가지고, 어. 그래서, 그게 좀 문제고, 어. 그렇게 해서 좀,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방송 인생을, 어. 그래서 컨텐츠적으로도 제가 막 유튜브가 뜨게 되면 아프리카 TV도 같이 이렇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평균 시청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행인 점은, 제가 평일에도, 피파만 한다면은,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본다는 게 다행인데, 주말 되면은, 저가 또한열분 이상 보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다행이죠, 피파 방송으로서. 만약에, 피파도 켰는데, 막, 세 분, 네 분, 이렇게 있다. 어, 그랬으면, 좀 힘들었을지도, 어. 그나마 열분 이상을 보기 때문에, 피파를.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피파를 하는 건데, 어. 컨텐츠 거리도 마르지 않은 샘물이야, 피파가. 진짜 근데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처음 또 피파방송 하시는 분들은 한 진짜 하루간 하루간 진짜 5시간만 방송해보세요. 진짜 처음으로. 처음 방송을 5시간만 해보세요. 안됩니다 진짜. 5시간동안 만약에 방송 켰는데 한 6분 보신다? 6분 보시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야 진짜 6분 막 열, 처음 방송인데 주말이 아닌 평일 그것도 한 수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에 제가 방송 켰는데 진짜 10분 본다 그러면은 그분은 방송하셔야 돼어 다섯 시간만 방송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거의 대부분은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보실 거예요 음. 근데 그 정도도 계속 계속 모으셔야지 되는 건데 힘드실 거야 음.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음. 피파 클럽인데, 클럽은 많이 있죠? 근데 제 클럽이 없죠? 지금? 누가 제 클럽에 들어오겠어요? 제가 만약 클럽을 만든다고 해도. 음. 제가 좀 클럽장으로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좀 막깔나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학교 느낌으로 나가지 싶은데. 어, 근데 저는 아마 안 되지 싶어. 어. 지금처럼 가면은 사실 이제 방송은 하다보니까 어...좀... 뭐라야될까...어... 해 지금처럼 가면은 사실 방송을 접어야되고 근데 이제 어느정도 좀 계속하다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방송을 계속해야죠 어 계속해야지 방송은 근데 저는 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계속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어느정도 제가 좀 성공을 하다보면은 한 몇백 분, 몇백 분도 아니야. 나한 진짜 방송 켰을 때, 모바일 방송을 켰었을 때, 한 30분에서 한 50분, 한 진짜 이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어. 딱 저만 보는 분들, 그런 분들한 진짜 50분에서 30분 이상 이렇게 봐주시면은, 제가 모바일 캔방으로 켜도 한그 정도만 봐주시면은, 진짜 감사한 거지. 어, 지금도 만약에 제가 모바일 캔방 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워커님이랑 윈디 형님이랑 그 다음에, 그, 뭐야, 한, 진짜, 오늘, 누구냐, 러비? 러비 정도? 이렇게 볼걸요? 어. 한, 진짜, 세 분? 3분? 세 분에서 한네 분? 아, 이 정도 이렇게 볼걸요? 어. 그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뭔가, 야방이라는지, 저가 어느 정도 좀, 기가 살려면은, 뭐, 물론 밖에 나갔었을 때 저를 알아본다. 이런 까지안바래요 하지만은, 그래도 좀 봐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음.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은 곧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다행인 점은 내가 나이가 젊다는 게 다행이다. 진짜로. 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다가 5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유튜브 올리는 그런 영상들 좀 봤거든요. 저는 차라리 5년 후에 내, 내가 아니라 5년 후에 내,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 어 물론 지금도 5년 후 이대로만 가져도 솔직히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해서 만약 진짜 100만을 5년 뒤에는 진짜 100만을 달성한다 유튜브 구독자 수 100만 달성하고 아프리카 TV도 내가 파트너 BJ를 단다 라고 하면은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초심 잃지 않고 어, 시청자분들이랑 소통 계속하면서, 음, 진짜 좀, 컨텐츠들도, 피파만 하지 말고, 그때쯤 가가지고는, 좀소통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좀, 다른, 다른 컨텐츠들, 그냥 좀 보라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좀 스케일이 큰,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갚을 수 있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그렇게 성장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한 컨텐츠, 어? 그런 컨텐츠들로다가, 너무 돈만 이렇게 또 준다. 뭐 기부한다 이런 쪽이 아니라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좀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좀 아, 따뜻하고 어 그런 컨텐츠들 좀 많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5년 뒤에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은 물론 그렇게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처럼 막 5년 뒤에도 했는데 진짜 질차수가 막 갑자기 한 갑자기 날아가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노잼이에요 이러면서 날아가 가지고 한 700명 천명이다 이런데도 계속 이렇게 방송한다. 그러지 말고, 음. 진짜 좀 그랬으면 되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좀 반대로 5년 전에 저가 딱 방송 처음 할 때거든요. 지금 이제 24살인데, 그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23살이니까 그때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일 텐데, 음. 그때쯤 여름에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진짜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해주고 싶은 말은 방송하지 말고 진짜 이거는 이건 진짜 저가 지금 방송을 하니까 진솔한 대답인데 진지하게 진짜 방송하지 말고 공부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어 시험 성적 돌려서 차라리 서울로 가라 야 서울대학교는 못 보더라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봐가지고 진짜 차라리 방송 안 해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어 그런 대학교 가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진짜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돈 벌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아마 안 그랬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차라리 그때부터 열심히 진짜 계속 방송해가지고 피파방송을 쭉 방송해가지고 롤방송을 처음부터 하지 말고 피파방송 해가지고 진짜로 피파로 야니 대학교도 가지말고 는아닌것 같고 어 대학교는 가도해 너무 대학교에만 집중하지말고 방송에 집중을 계속하면서 진짜 쭉 계속 방송 쉬지말고 쭉 계속 방송을 해가지고 질차수 만들어서 좀 성공에 더 가까워지게끔 계속 해라 라고 말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실차수가 520분도 솔직히 좀 고맙긴 한데 감사하긴 한데 물론 구독자분들도 구고 한데 제가 만약에 더 노력했었더라면 지금쯤에 이미 베스트 BJ라는지 이름게좀 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음. 차라리 그때쯤에 진짜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를 그때 마인드에서 두배 이상 더 돼가지고 진짜 친구들이랑도 놀지 말고 진짜 계속 그냥 방송만 해 어? 그리고 일, 인생을 방송으로 살아버려 그냥 어잘 때도 잠방합니다 이러면서 방송 키고 그 다음에 소통 방송도 소통으로 계속 키고 롤도 롤롤 롤 하지 말고 롤 하지 마 피파에 피파 방송으로 쭉가난 피파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시참 어그 다음에 카드값 스쿼드 팀평 다 받아 그때쯤에 그또 진짜 형님들이 그때 열혈 형님들이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이었어 아 물론 윈디 형님이 돈이 없다는 거 아닌데 그때 형님들이 진짜 돈 많은 형님들이었는데 그때 형님들이랑 더 자주자주 자주 뵈면서 어 지금 좀다 떠나갔지만은 그때 형님들을 붙잡아, 붙잡아야 돼. 그때 형님들 붙잡고 계속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 측을 더 끌어. 그리고 그때 제가 열심히 했었을 때3 0달리를 찍은 적이 있어요. 강화로. 그때가 아마 호빵 형님인가 켈로그 형님인가 그랬었을 텐데 30분을 찍은 때있었어 그때부터 계속 쭉했었어야 돼. 계속. 계속 찍고 연구를 계속하고 유튜브도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때 계속 했어야 돼 그때 서른 번 찍었었을 때 스물네 시간 방송합니다 어 24시간 잠안 잡니다 야 이런 식으로 다가 노 방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살았어 몸아 스물네 시간까지 너무 힘들고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3 시간만 방송했던 그때 그 시절 스물네 시간 방송을 했었더라면 지금쯤이면은 내가 방송을 어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10시간 방송하고 16시간 방송하고 이러는 이유가 그거죠 음. 그래서 진짜 더 열심히 해라 어, 열심히 했어야 었돼 진짜 어? 하, 진짜 그 영화 뭐죠? 그 아버지 화성 가가지고 막 그거 시계 막 두드리면서 NO NO 하던 거그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여튼 그그 그 느낌이야. 5년 전에 나한테 더더 더 열심히 해라. 제발 방송 노방 좀 때리든지 하여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시청자층을 더 끌어모았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응. 문탐정등 두드리면서 5년 전에 나에게 그랬었어야 했는데 참 내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 군대 가기 전에도 한 달간 쉬었었거든요. 멘탈 나가가지고. 멘탈 나갈 필요도 없었어. 야 군대 나가기 전까지도 군대 그, 문 앞에 있을 때까지도, 어? 그, 문 앞에 있을 때까지도, 이 방송 켜가지고, 저희 이제 군대 들어갑니다. 이랬었어야 돼. 어. 너무 루즈해지죠?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그, 머리 빡빡 밀 때도 방송했어야 됐고, 무조건 다 방송했었어야 돼. 그게, 그게 진짜 근데 진짜 유튜브 각이었는데. 물론 제가 편집을 못했겠지만은, 그게 진짜 유튜브 각이었는데, 참. 아쉽다, 이 어. 그런 느낌으로 나와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5년 전에 나에게 이렇게 보내고 지금이라도 근데 피파 방송을 해야지 음. 지금 사람들 저가그 뭐야 제 얼굴 캠으로 비춰놨다고 지금 시청자분들 안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음. 다시 피파로 띄워주고 하면 들어오실거야